첫번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경우 의수가 n이고 네. 그 다음은 한 명이 줄어서 n-1이고 네. 그 다음에는 또한명더 줄어서 n-2가 되는데 네. 그래서 r번째까지 가면 n-r 1이 되는데 네. 이 의자가 다 다른 의자니까 네.